이렇게 누르고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85조, 식품위생법 85조에 자, 언급된 부분이 국고보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약처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기에 22조 1항에 따라서 가지 어떤 검사를 위한 치료를 수거하는 데 드는 경비 그 다음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그 다음 32조 1항에 따른 식품감시원 그 다음 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드는 경비 정보원 설립 운영에 드는 경비 그 다음 60조 6호에 따른 제6호에 따른 조사연구사업에 드는 경비 그 다음 63조 이랑 그 다음 66조에 준용하는 경우 포함해서 조합 또는 협회의 자율지도원 운영에 드는 경비 그 다음 72조 88조 준용 경우 포함하고 폐기에 필요한 경비 자, 이런 것들은 국고에서 보조해 줄수 있다. 이런 근거를 이 식품위생법에 갖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자, 8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입니다. 식중독. 식중독을 어떻게 만약에 발생했을 때 조사보고를 해야 하냐. 자, 이 내용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렇게 같이. 넣고 살펴보자. 자, 우선 86조 제1항 내용 그대로 읽겠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관할 특별시장 그다음 제주 특별자치도 도 포함. 어? 자, 여기에 특별자치 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입니다. 자, 이 경우, 어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식중독은 누구가 제일 미리 식중독이다는 걸 식중독으로 오심된다든지 판단할 수 있냐? 의사, 한의사입니다. 자, 의사, 한의사. 자,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대통령령이 이렇게 식중독 원인조사, 그러면서 시행령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환자 중에 식중독 환자,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특특시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보고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 벌칙이 따르겠지, 그죠? 자, 보고한다. 그 다음, 자, 이때, 에,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거만한 의사 또는 한의사. 첫 번째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의사, 한의사 아니고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으로 인해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했을 때 이때는 누가 해야 되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식중독 발생이 의심되거나 그러니까 의사, 나 한의사는 식중독이다, 식중독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지만은 집단급식소 설치 우정자는 판단은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세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바로 보고해야 한다. 누구에게? 특특시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2. 제2조. 아, 제2항.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 누구에게 식약처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해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걸 보고받았는, 보고받았는 이런, 특득시군 구청장은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이와 같이 식약처장에게 보고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시도지사,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보고하고 나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고, 자,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자,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대통령 영어는 식중독 여기에 제59조. 시행령의 식중독 원인조사 이겁니다 자 원인조사 해야 된다 그 다음 제3항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합동으로 원인조사도 할수 있다 그 다음 제4항 식약 처장은 식중독 원인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원인 시설에 대한 조사 절차와 시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식중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시행령, 시행규칙은 방금 법을 봤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시행된다고 그러는 것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87조에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설치한다 이 조항입니다. 식약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확산을 위해서 자 교육부, 농립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시, 도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제 식중독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계 부처를 다 망라해서 식중독대책협의기구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이 식중독대책협의기구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서 이렇게 쭉 이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8조, 제88조, 집단급식소. 자, 집단급식소, 제1항.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특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집단 급식소는 신고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 신고한 사항 중에 또 청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또 신고해야 된다. 그다음 제 2항.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하려 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 유지 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자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자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2.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양을, 자, 1인분,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해라. 그래. 자, 이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총리령으로 시행 규칙에 나옵니다. 자, 규칙에. 자 조리 제공한 식품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환자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보관할 때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시간은 144시간. 영하 18도 이하 144시간. 보존식 그러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 기한 내에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다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자 보존식이기 때문에 자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보존식. 자, 집단급 식소 설치 운영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차, 식기 등등등,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 기구 등은 살균, 소독, 열탕, 자외선 살균 또는 전기 살균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독, 어떻게? 자, 살균, 소독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든가 아니면은 열탕으로 열탕 열 소독을 하든가 자외선 살균을 하든가 또는 전기 살균 방법으로 소독한 걸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 이 배식하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단 이때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라벨링을 해서 보관하는 경우는 허용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3. 식재료 검수 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생 관리상의 점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록에 관한 서류는 해당 기록을 한 날짜로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된다. 3개월 보관입니다. 그다음 법 제 88조 제 2항 제 8호에 따라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세척 등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된다. 검사는 일부 항목은 1년마다 모든 항목은 2년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받아야 된다. 그다음 5. 동물 내장을 조리하면서 사용한 기계, 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해야 한다. 6. 법제 47조 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이나 표시, 현판 등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자, 모범업소, 우수업소 두 가지 종류 있었죠. 자, 모범업소, 우수업소 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 보존식, 영하 18도 이하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된다. 그 다음,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시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조리에 사용하지 말것 6.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따른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 야생 생물을 음식물조리에 사용하지 말것 7.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그래, 조리에 사용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관, 보관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법을 어깁니다. 그 다음, 8, 제 8. 수도물이 아닌 경우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해라. 그 다음, 제15조 2항에 따라 위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사용조리하지 말라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아니 되고 원상태대로 보존해라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아라 그밖에 필요, 그밖에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라. 자,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은 자 보존식입니다. 보존식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은 20제24 방금 받는 내용입니다.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 그러니까, 이렇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문제가 나와버린다.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세요. 자, 그 다음. 집단급식소 제3항, 집단급식소에 관하는, 관하여는 제3조부터 6조까지 등등등 이걸 준용한다. 그 다음. 제 사항, 특특시군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라. 그러니까, 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3일 이상 끌면은 안 된다. 만약에 끈다면은 그 신고가, 신고가 오케이 된 것으로 여기겠다. 자, 이런 조항입니다. 그때 오케이 하기 전에 3일 동안 특특시군구청장이 제 사항에서 정한 기한 내, 그런 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3일 동안 이 신고된 내용을 처리못 하겠다. 그러면은 연장하겠다는 걸 신고인에게 통지해 주고 해야 된다. 만약에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은 그 기간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연장이든지 처리 기간이 끝난 날의 날에 다음 날에는 신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제때 제때 3일 내에 처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 연장을 하겠다. 연장을 통지하고도 뭐 신고 완료됐다 안됐다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제1항에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특특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를 이제 문을 닫겠다. 업을 그만두겠다. 그때 특특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과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자, 이 총리령도 또한 번. 자. 봐야 되겠죠 그죠? 법제 88조 7항에 대해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자, 별표 25가 뭘까요? 자, 시설 기준. 조리장. 자, 조리장.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조리장이 조리하는 것이 바깥에서 이렇게 그 내부를 볼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라. 그 다음,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및손 씻는 시설을 각 각 설치하여 각각 그런 얘기는 다 종류별로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수성 재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여기에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강화 플라스틱 다른 말로 FRP라고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열탕 세척 소독시설인데 당연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춰라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 기준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내수성 재질로서 쉽기 쉬우며, 열탕, 전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 처리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정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 조리장에 쥐해충 등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급수 마찬가지, 급수, 먹노물 수질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 다음, 만약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 만약 영향을 받는다 이러면 말이 안 되겠지, 그죠? 그 다음, 창고 등 보관 시설 필요합니다. 자,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창고, 나, 창고에는 식품 등을 법제 7조 1항에 따른 식품 등 기준 규격에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냉동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다만, 다만, 자,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 냉동 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 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어떤 창고의 냉장 냉동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다음 화장실 자 이렇게 갖추어야 되는데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세식 다만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기 뚜껑과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다음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하고 바닥과 내벽 바닥으로부터 1.5m 이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 페인트로 색칠해야 한다. 그다음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이 조건 다.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지 않으면 그게 따른 법 벌칙이 따르죠 자, 갖추어야 한다 집단급식소 내용 자 우리가 잘 봤습니다 자, 집단급식소 지금 읽은 이쪽 부분이 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89조. 식품지능기금, 그러는 지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도 및시군구의 식품지능기금, 이야기금이라고 하는, 자,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지능기금이, 어, 있다. 식품지능기금이 있다. 그 다음, 제89조 2에 영업자 등의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조성, 그 다음에 영양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되며 이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 조사 연구 사업, 해외 정보 제공 및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자, 이런데 기금을 우리가 모았는 걸 이렇게 쓸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이제 만들었는 거예요. 그 다음, 90제, 90조. 자, 제1항.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줄수 있다 포상금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줄수 있다 자 제2항 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그것이 시행령 제63조다. 이 말입니다. 자, 포상금 제도가 있다. 자, 나머지, 포, 어떨 때 포상금 얼마 주나,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당연히 신고자 비밀보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90조의 이 정보공개. 자, 정보공개. 제이랑 식약처장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에 국민에게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다음 정보 범위 제공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정보 공개 자, 시행령에 보시면은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 범위 이제 국민에게 알릴 정보 범위 이런 것들을 자, 알려라. 심의 위원회의 조사 심의된 내용. 그다음 안정성 심사 위원회의 심사 내용. 그다음 3, 국내외에서 유해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식약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그다음 식약처장은 위에 이렇게 식품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터넷 인터넷에 식품 안전에 대한 에, 그 하나 홈페이지가 있죠. 식품 안전 나라 그러고 보이죠.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이런 내용들이 매일 매일 올라올 겁니다. 그다음 식품 안전관리 뭐 업무 평가. 자, 제1항 식약처장은 식품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포상금 직업 등 포상금도 줄수 있는데, 자, 다시 말해서 이걸 상을 주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군 구에서 수행하는 식품 안전 관리 업무를 평가해야 되겠죠? 자 평가를 평가는 평가 기준 방법은 이렇게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에, 총리령으로 정해서 음? 평가를 하고 상장 보상 이런 걸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내용 평가하냐 하면은 업무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각과 같다. 식품 안전관리 사업 목표 달성도 또는 사업의 성과. 이, 그 밖에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약처장이 뭐 정하는 사항. 자, 그 다음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는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뭐, 어찌됐든지 이 식품 안전관리 업무가 중요하니까 이걸 실제로 식약처장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행정부서에, 뭐, 시군, 시도, 시군 구청장이 실제로 관리를 해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식품 안전 관리를 좀잘 했다면은, 이와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어? 실적이 우수한 쪽에는 이렇게 표창도 하고,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할수 있다. 그 근겁니다. 자, 그 다음, 제90, 조의 예, 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 무슨 얘기냐면 안전성 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자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공무원과 같이 처벌을 할수 있느냐? 그 처벌을 할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여기에 90조 4에 벌칙에 적용하는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여기에 안정성 심사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어떤 법을 어겼다. 그러면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근거를 이제 자이 식품위생법 제90조 4에 근거를 마련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제91조 권한 위임입니다. 자, 이 법에 따른 식약처장의 권한은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아니면 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될그 부서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밑에 그 권한을 위임해 줘, 줘가지고 식품안전에 대해서 행정적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권한 위임은 이와 같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행령에. 자, 보시면은, 뭐, 영업 허가, 뭐, 변경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위임 사항입니다. 자, 위임 사항이, 사항 나와 있고, 그 다음 뭐, 수수료에 대한 내용. 어, 어느, 다음 각고 어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어라. 뭐 행정 처리 하는데 수수료 내는 경우 많죠. 자, 그다음 이제 제13장 벌칙.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상세히 하나씩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